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MT까지 가는데, 할때 멤버들이 운전을. 그렇죠. 맞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100% 리얼이죠. 아,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음, 네. 아, 그리고 아, 재밌는 건 출발할 때 저희 차가 앞에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에 타시면 돼요 아. 랜덤으로 운전자는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아절가 아, 아, 아, 음 몰라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했던 유닛이 아니라 네. 정말 랜덤으로 마음대로. 타고 운전자도 누군지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그세차 차 중에서 우차는 바로 이제 저희가 놀수 있는 숙소로 숙소로 가지만 한 차는 저희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사러 마트로 갑니다. 야 저녁 아니군요.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니까. 네. 이번 분은 바치지 말고. 네. 안전이 서로 이 어깨 하게 안전하게 벨트 고 그럼 우리 다우도외출하면그 제가 s e v t 하면 T T T 로해 줍니다. s 자 s e v t T T 렛 Let's g 뭔가 약간 선택까지 니 뭔가 회 약간 다른데. 형, 형 마트 가고 싶어? 어, 난 마트. 야, 가고 나도 마트 가고 싶어. 마트 갔으면 좋겠다. 나 배고파. <웃음> 근데 왜냐면 모르겠다. 아, 카메라 보이네. 이 차에 4명안 탔어. 다섯 명안 탔으면 좋겠다. 그래, 야, 아니, 내가 왜이차탄줄 알아? 이 차가 제일 조그만 거야. 근데 조그만면은 조그만면 다섯 명안 타거든. 한 대, 한 명만 한 명만. 한 대. 뭐 여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아, 구6인가 어, 구6이다 예. Yeah. 아, 내가 대충 다른 차를 봤는데, 그러니까 디노 순간이 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디노 받아주기 힘들 것 같고. 아, 차도 재밌긴 해. 도겸 조슈아 붙어 있어가지고, 제네 시끄러서 깼는데 거실에서 디스를 하고 있어. 지드 끼리막야 <웃음> 어머 뭐, 이러면서. 야. woo. a l r t u r boy. Okay, uh, yeah, yeah I'm 지금 여행가는 중. Yeah. Yeah. MT MT 거기에다 AR을 추가하면 마트가 되지 나는 oh. 마트 가고 싶어 엄청 가고 싶어 왜냐면 난 아침 안 먹어 배고프! 배고프! 배고프! 어 목이 들어왔다 응 잡아 솔직히 다 역시 행동대장 이 팀은 행동대장이 호신 거야 알겠지? 오케이 okay, 내가 대장할게 어. 어, 너무 더운데? 너가 그러면 오오. 대장이니까 차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온도 낮춰. 네. 예.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음, 대장 힘내. 자 오늘의 운전자 세 명이 남았습니다. 네차 네, 키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A시부터. 네, 제가 운전을 네. 네. 받겠습니다. 아. 네비 쳐주세요. 네네 네, 주세요. <웃음> 가평군. <웃음> 뭐야? 어, 맞지 이거? 어. 예. 어나 중부로 중국, 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웃음> 이제 다음번엔 네. 저.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네. 저희는 가보도록하 네! 먼저, 네. 가는데, 네. 여러분, 진짜. 안전하게. 주... 어 안전하게. 전환. 첫째도 네. 안전, 둘째안전입니다 안전, 네.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네. 하나 둘셋 go. w 갑시다! 내 o i n g to go. We're g o i n 고 to go. 있 e r e g 오 i 이 이렇게 이차 운전자, 운전자 우리 보고 한숨 쉬는 거 아니야? 한숨 쉴 수도 있어. 어? 우리 정원 형이다. 어, 진짜 아니야? 진짜! 야, 미쳤지 겠어 아, 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여기 누구 있날 보러 온 거야. 아, 아, 뭐야. 어, 야. 우리 모두 같은 곳을 가고서. 어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진짜요? 아형 진짜?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우리는 뭐, 제발 마트만 아니면 돼 어, 마트만 아니면 돼 우리 미안데 설마 아니야 마트 아니야 <웃음> <야> <웃음> <웃음> 형, 네. 아, 어떻게 형 예상했던 <웃음> 멤버였어 <웃음> <웃음> 아니 약간 다 아닌 것 같아 예상하네 <웃음> 아 그래 그래? 아또 이런 재미지 에이. 아 지금 서로 바꿔가지고 무슨, 아 뒤에 삐리네 아머니다 할머니 잘녕이세요 <목소리> <세 번이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좋아요. 오, 좋아 예. 좋아 좋아. 어떻게 마트 가는 거 괜찮지? 아, 저, 더 마트 저,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어, 우리 이 아까 전에 마트 가고 싶다고. 가자, 얘들아. 가자. 안전벨트 다 맸지? 네. 저희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bcmusic.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니? 우리는 바로 숙소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숙소다. 나이스. 나, 나.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여러분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다, 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러분들여러아들 네, 아, 러아들 아, 러분아아러분 아, 여러들 여러분들, 여러분아 아. 러분들여러아들여러아들여아 아, 들여아분들아러분아 아, 아 오늘 네, 닭발 먹으면서 갈까요? 닭발! 아 좋다. 여행 간다니까 너무 들떠요. 그렇지. 그데 나도 나도 좋다. 음. 나는 사실 굉장히 어 중요한 걸 까먹었어. 아, 나 아이폰 충전기랑 가져. 아 충전기. 충전기랑 가져. 난 충전기 가져왔는데. 네? 어? 그러면, 그러면 애교 물이 빌려줄까? 네? 취향을 <목시> <주형은> 빌려줘. <목시> 아? 그거는 이제 더 심한 거 시키는 거지. 저리. <목시> <목시> <목시> <목시> 아. 일단 페이 좀 빌어서 내가 내 돈으로 살게. 아. <목시> <목시> 아. <목시> 아. <목시> 아. 그래? <목시> 일단 페이점에서 뭐 사자? 일단 바나나 종류만으로 뭐 <목시> <거> 사자. <사야> 뭘? <돼. 목시> <목시> 차 들고 갈수 있는 거뭐 있지? 불안해하지 마 얘들아 어떻게... 필요도 운전할 줄 알잖아. 네데디노안 했어. 저는 이제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직 형들이 익산에서 타고 왔다며? 익산에서 아, 고속도로 타고 왔을 거야. 야, 진짜 그때 엄청 무서웠어. 고속도로가 진짜 어려워. 일단은, 일단은 우리 옛날 노래부터 좀 들어볼래? 옛날 노래? 어, 우리 옛날 어, 좋은데? 노래 좋은데요? 어, 유행가. 아, <웃음> <웃음> 어, 유행가 진짜 안 들어봤다. 유행가 오랜만에 들어까 유행가 한번 들어보자. 와. 오늘 좋다. 팩팩도 아 진짜 간만에 매요 <웃음> 데뷔 초때 엄청 많이 따가. 뭐 챙겨왔어? 저 많이 뭐 많이 챙겼어요. 일단 아, 진짜 맑생겨 네, 정말이라는데 네, <웃음> 자 여러분 자 더샘 클렌징 워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샘 클렌징 폼필 클렌징 폼 정말 좋거든요 많은 <웃음> 이용 <이유는> 부탁드려요 <웃음> 준영 뭐 추천 거 없어? 크리즈나 어떤 거? 크리즈나 크리즈나 뭐 좋죠 그냥 그한 분은 약간 뭔가 춤는 추는 맛이 아주 마깔나 짝짝짝 쫙깔나지 짝짝 맞아요 아, 아, 아 근데 안... 심, 나는 13월의 춤이 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아 13월의 춤 아, 추... 저도 추면서 제일 재밌는 안무거든요 아,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춤은 이제 세븐틴 노래도 많이 들었겠다 그럼 이제 신인가수 노래도 한번 들을 차례가 되겠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주미래가찰창하고 밝은 친구의 노래입니다 누구예요? 디노가 부릅니다 세롬 <웃음> 어 맛있구만 <웃음> 응. 역시 흘린 거 줘먹는 게 제일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잘한네 베스트 드라이브 도로가 있으면 달릴 뿐 <웃음> 영화 늑대아이브 <웃음> <웃음> 어디 어떤 내용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내용이 내가 내용성을 잘 못해 <웃음> 하려, 하려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 <웃음>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킹콩 <웃음> 어. 조금아 내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어. 어. 내가 영화관에서 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웃음> 내가 가까워서 야 조금만, 조금아 그래서 이 어떻게 됐어요, 티니? 어, 저게, 저게 막 킹콩이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저게 제가 제가 킹콩이야. <웃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 어? 근데 <웃음> <그래서>, 제가 킹콩이야. 아우 막눈 왔을. 문열 걸? 잘건는 사람? 문열 걸? 야뭐 되게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으면 좋지 않냐? 아 영호야 가다가 페이저 보이한번 서자 오케이 여기네 지가 들고 왔어? 아니 너밖에 없었어 너혹 지금 형만 가방 <웃음> 들고 있어가지고 어너지갑 괜히 가볍게 그이시형한번 사줘 메이메이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 네. 네. <웃음> 뭐지? 아 괜찮은데? 어 그래? 어. 그럼 내가 먹을게. 되지 마? 생동대장이 원래 한주 먹을 거야. 야 명호야 원래 중국에서는 차 음식 안 먹지? 차물안 먹는다 근데. 아차물안 먹어. 아, 중국에서는 아, 그냥 아, 다 미지간 물이고 그리고 식당 가면 먹기 전에 거의 다 차를 줘. 그냥 차가운 물 먹으면 한대안 좋아. 시원하지만 아, 가끔 차가운 물당기뜰때 아, 있으니까. 아라면 아, 진짜 아, 정말. 없잖아.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누가, 누가 받아봐도 잘 한게맞 어. 어. 가자 호시 형히어시 가자 히 어, 시시시 오케이 오 호시니까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유선 지금 행사 오케이 어, 오늘 광고 끝나고 녹음 있어요? 호시 어, 야 저기 뭐 떨어진다 <웃음> 어, 빨리 아, 엄마 학교 가야 되겠어요 학생 너이름 뭐니? 호시 나는 네, 재미없어 항상 오 <웃음> <웃음> 어, 어, 어. 열면또이클 오. 미 <웃음> 아, 뭐요 이렇게. 아, 뭐라요? 아, 뭐라요? <웃음> 아, 팔이 짧아요 진짜 한 아, 겨드랑이 좀 아파요. 어, 아, 아팠어요. 아, <웃음> 요즘에, 아파. 아, 요즘 아, 운동도 했었 가지고요. 굉장히 아팠어요. <웃음> 승는이요 내가 부고침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약간 왜? 감성 있잖아. 네. 많이 아쉬운 것 같아. <웃음> <웃음> 너가 퍼포먼스 없다는 게. 아 그렇지 그렇지. 아내퍼포먼스 없다는 아, 게. 아, 야, 야 말이. 야 아, 말을 그냥 어, 잘하네. 준아 어. 너 잘하고 왔어 맞다 스케줄은? 너 엄청 긴장했던데. 맞아? 엄청 긴장했던데. <웃음> 너그있잖 그, 그 라이 그 라이브 있잖아 <웃음> 야 그냥 진짜 긴장 좀 했다고 해줘라 아니, 형이 아니 어, 아니, 형, 형, 형, 아니, 아니 진짜, 긴장했다면 아너 긴장 안 했어 <웃음> <웃음> 아 형이 되게 부끄러워 졌어나 갑자기 너무 했어 당황어 마석 보이네 마석 오시오 저거 또마석이겠겠네아어 마석 1 0 0죠마석 마석이거든요 야다 알아 눈언을 <웃음> 봤는데 전지한이 됐는데 와 진짜 어, 우와, 여러분 지금 옆에서 바로 어... 내렸어요 으로빠 우리 집으로지 우리 집나까 우리 집야 지금 우리 집이었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문 봐서 봐서 우리 집이라고 저... 뭐라고 우리 진짜 대박이게 언제 알아? 화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아딱 봐도 저쪽차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소리 소나 우리 집 우리 집 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마석이라고 해보고, 딱봐도 저쪽자에 호시 형이 또 저기 저기 지내 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이러는데 우리 우리 집이야. 아 이거 왜안 돼. p 일단 티 o 한번 h e y l over, h a e p o v e e n h e y a n h a r 은 u o r h r n 아, 나 이거 무슨 스틱 타고 올줄몰 이자. Yeah. Oh Huawei. 안녕. Huawei, h u a 여기인가? 여기 아 여기 딱 이렇게 돼 있네. 아 완전 산쪽이구나 아. Oh. 어, 자유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아이 자유전이 없구나. 우회전이 없구나. 도착했당. 아, 고하습니다 아아아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어했다 오, 오, 오 아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와, 여기서 더보호 오랜만에 기기한고 잡을래요? 아 잡을 아니, 여기서 다? 그래! 그래. 어기저기 어 여기 침구가 있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침대! 침대! <웃음> <웃음> 와 지금 침대가 나한테 왔어? 이래, <웃음> <쉬어>, 이래 지금 나한 얼른 와 이래 지금 이 뷰! 이 뷰! 이렇 하다가 여기 네, 끝났는데도 이제 한국 와서 뭐 쉰다기보다는 하고. 뭐 계속 자기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다 응, 보니까 응. 쉬는 방법도 응. 좀 잊어버리고 그런데 응. 응. 이제 좀 이렇게 좀 노는 시간도 좀 갖고 이제 어, 인터뷰 시간이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어, 우리 감자 진지하신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좀다 같이 좀 편하게 뭐 그런 거알잖아요 이렇게 좀 쉬고 싶고 그냥 탈출해서 봐야지 나오는 좀푹 쉬고. 청평나루 하리마트 도착했습니다! 요 오! 어, 일단 멤버들이 아까도 전화 왔는데 오면 전화 한번더해주야 하거든요. 여보세요? 승우 씨뭐 필요한 거 있니? 오케이. 약간 어, 우리가 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음. 말해줘. 종이라스 어, 어어. 어 오케이 오무생이 아, 참 거지. 너가 또 좋아하는 쌈무자님비 김.. 김치! 김치! 아, 생강. 아, 아, 오케이. 야, 생강. 이제는 내가 대고 할 이제 우리 알아서 잘 사가 볼게. 아. 알겠어. 조금이 아. 달려 아. 오케이. 아, 이게 진짜 마트 오니까 이게 진짜. 아,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먹을래? 진짜 맛있어. 아, 김치 부대찌개. 진짜. 이것도 고민해 봐야지. 이것도 고민해야지. 약간의 취향에 갈리. 김치 있어. 부대찌개? 김치? 어, 웬일로 어. 김치 부대찌개? 아, 애들이 많이 좋아것같다 내가 봤을 때는 김치는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구워먹 아, 오케이, 될것 오케이. 왜냐면 네, 이거 알지? 치킨 너겟. 아, 네. 아, 치킨. 오케이. 치킨 너겟. 용갈이 없는 용갈이. 추억의 아, 용갈이. 아, 네. 추억의 용갈이. 여러분 아시죠, 추억의 용갈이. 애들 좋아하겠다. 어. 오세아 삼겹살. 우리가 너무 추억의 그거잖아. 이거 몰래 몰래 사는. 아, 진짜 승관이가 아, 아, 아. 오인. 광감는 또,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광대또 이거 좋하는 거. 저 바지 사 이거 좋아하지 거. 빼 바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씩 사 봐. 그래. 우리 마트 팀 입장. 어 너무 귀엽다근데정거 어. 귀엽다 이거. 3,950원이야. <웃음> 어, 진짜 싸. 어, 어, 어, 그거, 어, 그거 해 볼까? 우리 우리 이거 딱 4개 이렇게. 어, 네, 귀엽다, 좋다, 좋다, 귀엽다, 어, 귀엽다. 나나나나핑 크이 래 이걸 입고찬선자 그래 그래. 아 좋아. 이 왔어요. 갔어어 와, 아우, 이거 드디어 와. 많이 안쌌다 근데? 드디어 샀어. 아, 와, 아야, 내가 이거 장본 사람이 들고 와야지. 어딜로 가?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 한 번도 못 봐. 아니야, 어. 이 소리 하는구나. 와, 이거 진짜 좋다. 너무 많구나 그러면 축구 축구할 너무 많이 샀구나. 아, 아야. 아, 아, 원래 <드폰> 아니 내일 아춤에 일단 오자마자 오 만에 과자 네, 없어서 과자 사착할 거네. 과자 엄청 많이 사는데 박살 당을 수. 아다 아. 갔다. 아들에 당근 뜨 진짜 너무 잘산거같아아요또 마트 팀이 네, 또 마치고 왔어요. 거기또바지 있길래 고마워, 너무 안 돼. 딱 봤는데 어, 색이 너무 예쁜 어, 거야. 고관, 어. 이게 딱 바지가 네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분홍색 <웃음> 이렇게 네. 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맞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없어. 이 아, 2일이라고 어. 우리 빨리 움직여야 돼. 추워졌어 지금. 놀고 먹어야 돼 빨리. 야우리조구하러 갈까? 그러니 우리 조구를팀을세팀으로 낳은 다음에 꼴찌 팀이 음식을 하셨습니까? 음식은 1, 2, 2팀은 뭐 그냥 쉬는 거고 꼴찌 팀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다 정리, 다 응. 세팅 해놓기. 뭐야? 응. 응. 응. 아, 팀 나눌까? 팀 지금 나눌까? 아니, 아니 나눌 거같래 오케이, 그럼 가이바이보 하도록 합시다. 네, 네. 네. 가이바이보, 가바이보 가이바이보, 이바이보 okay. okay. 오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오케이 민규 로와야너 그냥 1등 후보치 아니야 이거? 어, 안정적인 애가 아. 나. 나 오케이 이준에서야야딱 봐봐 나, 어디? 나,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야, 할 거야? 진짜 열심히 야, 할 거야 야. 너, 원우 형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한다 야, <웃음> <웃음> 어, 나, 혹시 디에이 뭐, 원우가 나.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겸 그러니까. 나는 디노. 오케이. 기노기하요 거야. 디노. 우우! 날씨! 우우지우우 콤비 찍어봐! 나! 아 나, 나. 나. 아니 나, 나. 나. 나. 나. 아니. 지금 진짜 알잖아. 상태가 어떠신가진 알잖아. 콤비 알잖아. 참하다 진짜 알잖아. 진짜 얘네 발을 안 쓰잖아. 아, 나 나. 발을, 안 쓰잖아. <웃음> 발을 안 쓰는데. 진짜 알잖아. 일단 그러면 아, 나는, 야, 나는 똑같아. 나는 씨, 명호. 와. 야, 명호의 발자국을 봤다. 순아 알지? 나 배구. 어? 전구랑 그래. 달라. 야, 이거 달라. 달라. 달라. 야, 달라 추억. 추억. <웃음> 야, 추억. 추억. 추억. 네. 추억. 네. 저는 네. 추억. 네.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오케이! 아, 진영! 오케이! 바하고 이긴 사람이 들어가자. 오케이, 갈갈고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감사한 마음. 와, 이봐, 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머지 세 팀은 그냥 맘 놓고 해도 되잖아. 어, 질, 질, 질. 아, 이거 아, 진짜 정하다. 재밌게. 골찌 어. 팀이 이렇게 뽑찌 꼴찌 팀, 골찌 나오면 세팀만잖아한명더한팀더올수 네. 있네. 그러면 1등 하는 팀 빼고 2, 3팀 중에 골찌 팀한 팀. 네, 한 그래, 팀. 그래, 어, 그래. 이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또게더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까정리한다고 이제 좀가 볼까요? 세팅해. 띠띠띠. 팀이 우리 중을 하지 되냈지? 오케이, 우리둘이 우리랑 저희랑 대결. 저희가 제일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야. 와. 뭐? 대표팀 저희부터 대결할까요? 그쪽부터 대결할게요. 아, 그쪽부터? 우리 자고실 싸움 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전쟁 났으니까 오늘. 우리다. 우리도우리도우리도 야, 우이 어이로. 어이로. 어이로. 벌써부터 안 셋네. 어이. 이미 너는 너의 미래처럼 이안 맞지. 요유튜시작 할게요.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요 이리 이리 이리 오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오 오늘 좋아. 나다들어 여기 밸런스가 좋아요. 뒷발 잡히어서 아니 그러면 그러면 안 에이스. 욕심 내지 마. 나이스! 나이스! 하긴 이를 밀어 줘야 되는 알지. 밀어야지. 밀을게? 오좋어 오! 지력을 받아주고!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자, 헤딩으로! 헤딩으로 앞으로 세게! 어, 그렇지! 나이스! 야, 좋아. 좋아. 어, 재밌어. 네. 나이스! 야, 잘한다. 야,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이이 나이스! 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다게 자, 이이 나쁘지 않렇게 자, 이어게 자, 잘렇게 아니야, 뛰기 버렸지? 뛰기 버렸지? 안하게정하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로 무슨 기술이야? 저거 무 기술이야? 아, 저기 아, 저거 어기 저거 무슨 기술이야? <웃음> 아, 저거 무 기술이야? 이 아, 어기이기 아, 이기이기이어기이야야이어기 아, 우와 다 우리 팀다살아고니까 너무 좋아 아 우리 선수 지금 굉장히 예민한상태오 나이스 서브! 와우 우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 아! 살렸습니다. 잘해야 돼요. 넘어온다. 넘어온다. 오우! 한 해주세요. 걸쳤어, 걸쳤어, 걸쳤어. 아, 무너 끝났죠. 우, 이겼습니다. 아요 잘했어. OITV 여기서 IITV 꼬피 가능성 있어요, 알죠? OITV 한테 등만 기억하는 내전 수장자 형, 아까 쩡지 빼요 형, 형, 이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라> <뭐라> 오, 나이스. 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와. 와. 와. 와. 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우리 두는 거. 오케이. 아, 아 근데, 근데 수영이 지금. 수영이 좋아. 수영 잘해. 야, 대중 여기서 허세가 아니었어. 허세가 아니었어. 명확 아까 그 비구에 한번 넘겨줘. 그거 허세야. 계속, 수영, 수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아름다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자, 이게 자, 이 자. 자, 실제적인 족구의 <웃음> 하이라이트. 저희는 그냥 재미에 불과 했죠. 마지막. 전역 차르기. 그건 어제비 차지하게 됐죠. 파이팅! 이 자, 이기 자. 이기 자, 이게 자. 이게 자, 이게 자. 아까는 아 자. 다 어, 이거 자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 다돼 이. 이 선물이 앞으로 가자, 선물이 어으로 가자. 선물이 이앞이이이운동하이이래이이 원 공격. 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잘했고 너무 잘어너어 <웃음> 와. 이야 이야 이어한번먹어할수 있다. 이지이팅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이우지 이유지이유지이지 도움봐. 와, 보우 씨! 보는 아, 살린다살이스 아, 아, 살렸다! 야, 이정아아 야, 이쪽 귀여운 이스에이 반칙! 아 야, 운 아들아! 야, 아 야, 아아아아 <놀라> 나이스! 나이스! 예수이네, 그냥. 아, 나이스! 또, 좋아, 아, 그냥. 스나이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이이나나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그치만, 게임은 게임이니까 네. 이제 또 꼴찌 팀이 네. 2, 3등 아, 팀 네. 중에서 한 팀을 골라야 합니다. 맞아요. 1등은 이제 패스고요. 네. 네. 네. 네, 우리 팀이 뒤에 가서 난 너희랑 같이 하고 싶어, 아, 안아주기로, 아, 안아주기로 안,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아, 근데 승관이 팀이 저를 너무 열심히 응원해줘가지고 상의 한번 하세요. 그만이, 그만이 약간 불안한데? <웃음> 그죠? 그, 아, 어떤 팀이 같이 밥을 차리게 됐지 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몰라 주세요. Yeah, 과연 무지팀에서 퇴근 어떤 팀이 될지 그대로 하나 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웃음> 아! 야, 살았어, 살았어. 승관 님이 아, 어, 너무 좋아. <목소리를> 응원을 응.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나 너무 좋았 승관이 끌어가지면서근나 이제 세븐틴의 그 세븐틴의 그 이이코디가 재밌어. <웃음> 그러니까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게 이게 이제 이거. 아 저희가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다아 세븐틴의 T T T. 안녕. 고마워요. 승관 팀 파이팅. 고마워 아나 아, 약간 랜덤으로 선택할 거라. 오케이 케이 라면 끓일 때 섹시한 남자. 컨트롤 비집자 옆 이걸 형상할 수 있을까? 우리 떠내려가라는 오케 게임. 내가 거기 있어. 게데는리가 제일